아 잎이 탈색이 됐어요. 예. 예. 색깔이. 예. 이게 응애피예요. 예. 어, 응애는 사과 잎, 잎에만 피해 줍니까? 그 사과 잎에 응애가 심할 적에는 사과에도 피해를 줍니다. 응애약은 리가드불리가드 예, 사과를 요, 요 즙을 빨아먹는 저 벌레가 있어요. 그 벌레가 그 노린재라 그러는데 그 노린재에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방금딴 사과. <웃음> 이야. <웃음> 그 유명한 뜸바오 예예 뜸바오꼴 사과 음. 맛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웃음> 뜸바오꼴 사과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 네 저는 지금 영주의 사과밭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을 장마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비 때문에 이 사과가 수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요즘 응애하고 이 노린재 때문에 아주 농부들이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빨갛게 잘 익었어요? 예,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데, 비가 와갖고, 그래요. 가을 장마 때문에 수확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 아... 비가 너무 많이 먹으면은, 밑에 땅에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다시 해충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지금 키우시는 사과 품종이 뭐예요?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거는 지금 착색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홍로란 사과입니다. 추석 때 선물용으로 나갑니다. 홍로? 예. 요즘, 가을 장마가 와가지고, 네. 예. 이, 타가 농사 지는데 좀 많이 불편하시지 않나요? 아, 지금 착색기죠. 보시다시피 착색기인데, 비가 와가지고 이게 좀 수분을 많이 흡수하니까 착색이 좀 느려지고, 조금 많이 힘들죠. 지금 잎이 이렇게 탈색이 됐어요. 이렇게 응애가 먹어가지고. 아, 잎이 탈색이 됐어요? 네 예, 예. 색깔이? 네 예. 이게 응애피에요? 네 예. 어, 응애는? 사과 잎, 잎에만 피해를 줍니까? 사과 잎해는 응애가 심할 적에는 사과에도 피해를 줍니다 네. 근데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과 잎에 피해를 주죠 피해를 주는데 사과 잎이 안 좋으면 영양,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과에 많이 피해를 주는 거죠 아고게 지금 응애인 잎해 응애이고 열매는 아직 가야하지 않았나 보네요 열매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네. 네. 그걸 그러니까 보고서 미리 그렇죠. 약을 쳐야 된다? 예. 근데 이게, 이걸 제가 좀 늦게 발견해가지고 네.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속에서 이렇게 탈색이 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밭이 조금 많다 보니까 좀 거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관리가 조금 안 됐습니다 예전에는 응애가 별로 없었었나요? 응애가 있었죠. 미연, 미연에 방제를 했는데 원래는 없다가 말고 갑자기 이어가지고조 아. <웃음> 아, 갑자기 그래. 많이 생겼어요 응애가. 네, 예, 예. 아. 어떻게 그 응애 피해를 없앨 수 있나요? 일단은 뭐 인력으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약제 방제를 해야죠. 아, 농약을 쓰십니다. 예, 예, 뭐 어떤 걸 쓰십니까? 응약은 브리가드. 브리가드. 예, 브리가드를 좀 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전 방제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예. 브리가드를 특별하게 쓰시는 이유가? 잘 들어야죠. 약이 잘 듣고. 예. 한도 음... 가격. 가격은 그 정도면 진짜 저렴한 가격이에요. 다른 그 약품보다. 그렇죠. 응애약은 기본적으로 2만 원 이하가 없어요. 구리가드가 응애말고 다른 데도 찾듣나요아 예. 그 사과를 요, 요 즙을 빨아먹는 저 벌레가 있어요. 그 벌레가 그 노린재라 그러는데 그 노린재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요반 옆에 가수 옆에 콩밭이 있어요. 콩밭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꽃필 무렵이나 그 콩이 열매가 될 무렵에 겉에 딱두번 딱치니까 노린재가 거의 없어요. 없어지고 사과에도 보면은 지금 뭐 눈으로 지금 구분이 잘안 되시잖아요. 수확해 보면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구리 같은 건 언제 치쳐야 되는 겁니까? 노린재나 응애는 그 발생 시기가 있어요. 그 응애 같은 경우는 이제 간찰을 자주 해야 되고, 노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콩 꼽힐 무렵에 꼭 생겨요. 그리고 이제 봄에, 초봄에, 그 때를 유관관찰을 많이 해가지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크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측가를 다 붙인 거예요. 그 사과 차이가 너무나죠. 요거는 지금 따갖고 내가 봤을 때는 가르면은 안에 시방이 없어요. 시방이 없을 거예요. 시가 알이 하나도 없죠. 아니, 사과, 시가 하나도 없네요? 예, 예. 냉해 피해를 봐가지고, 음. 결실은 됐는데, 시가 없어요. 유후변화 때문에 사과 농사도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들이 불편하세요 옛날에는 그 비가 우기가 있어가지고 7월 장마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마가 없어요. 언제 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비가 안 오면 또 너무 뜨겁고 몇년 전까지만 해도 냉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원래도 봄에 4월 달에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세 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없던 게 생기니까 이거 기후변화라고 봐야죠. 그리고 여름에 너무 고온이고. 가을 장마는 거의 많이 오지 않았는데, 가을에도 또 비가 많이 오죠. 가을 장마가 와요. 그리고 뭐 농사 짓기 좀 많이 힘들죠. 브랜드가 뭡니까? 어, 저희 사과는 뜬바우골 사과입니다. 뜬바우골 사과? 뜸, 예, 예. 뜬바우골이란 거는 부석의 명칭이에요. 뜰붙자, 돌석자. 부석사에 가면은 뜬바우가 있어요. 그 네. 이름을 따가지고 저 저희 장목반 이름을 만들니다 네. 소비자인데 좋은 사과를. 고품질의 사과를 저가 하기 위해서 농약도 작게 칩니다. 저희가 원래 농약을 7회 방제를 합니다, 7회. 7 많이 하면 8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농사 짓기가 많이 힘들죠. 네, 이빨 조심하세요. 방금 이거. 딴 사과. 이야. <웃음> 그 유명한 뜬바우. 예, 예. 뜬바우 꼴 사과. 음. 맛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맛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웃음> 일단 당도가 응. 엄청 높아요. 아, 아, 아, 아. 굉장히 달아. 그리고 이 푸석한 사람 맛이 없고 응. 쫀득쫀득한 맛이 있어요. 사과가 떡이가 똑같이 쫀득쫀득해요. <웃음> 왜냐하면 이 과일을 먹으면 응. 푸석푸석해가지고 예, 예. 하나 먹고 안 먹어요. 한입 먹고 음, 근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속 먹게 돼 이거 구매하려면 어디로 전하면 화 됩니까? 뜸바후골 사가에오시니다 그 전화번호가? 054 054 638에, 638에 1794 1794로 전화하시면 네. 이 뜸바후골 사과 예. 아주 맛있는 뜬벅골 사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저만 먹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죄송하기도 하고. <웃음> 이렇게 맛있는 거 혼자 먹으니까. 아, 비자인데좀 미안하죠. 예. 꼭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예. 드셔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후회 안 하십니다. 예. 맛있습니다. 뜬벅골 <웃음> 사과 화이팅! 화이팅! Here we go!